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은 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기독교의 3위 일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신앙 고백을 담은 아타나시오 신경 및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도신경과 함께 기독교 3대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교회 라틴어 발음에 따라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알게 된 것은 대학생 때 미국에 유학 갔을 시기였는데 미국 성당에서 미사 전례 중 신앙 고백 순서에서 제가 알고 있던 사도신경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긴 기도를 올리던 것이었습니다. 영어 미사에서 사도신경보다 긴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영어가 좀 됨... 너무나 아름답고 신앙인으로서 신조에 대해 사도신경보다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라 니케아 신경에 빠져들게 되었고 알아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원래 미사절리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읊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서 그런지 한국 가톨릭에서는 대부분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외우는 것이 원칙이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 유학이 아니었으면 니케아 신경의 존재조차 몰랐을 테니까요. 한때 가톨릭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원칙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교황청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미사경본 제3판부터는 명확히 니케아 신경을 외우지만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가톨릭 세례성사를 기념하며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다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보통 크레도라고 이름된 신경은 사도신경이 아닌 니케아 신경을 가리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면 초기 기독교회에서 신도들 사이의 교리 논쟁이 일자, 기독교 신자가 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 내부의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고 제국의 분열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목적으로 자신이 거처하던 니케아의 주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투옥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유배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초대로 모인 이들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보편교회를 증언하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3위일체론은 기독교의 정통교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니케아 공의회를 비롯한 1년의 세계 공의회에서 3위일체론 및 그리스도론의 주요한 결론들이 나왔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3위의 동일 본질론 즉 니케아 신경의 확립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서 합의되었던 것이고 그 결론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의 언어는 그리스어였기에 최초의 신경 원문을 그리스어로 작성하였지만 로마 제국 말기에 라틴어 또한 교회 언어로 제정되면서 가톨릭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교회는 그리스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나 라틴어 모두 나는 믿는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정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니케아 신경만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매 기도마다 외운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니케아 신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실려있고 사도신경과 함께 인정된 정통 신앙 고백이지만 평신도들은 사도신경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신학대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개신교 교역자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파 중 성공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도신경 대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성령에 대한 사소한 교리상의 차이로 니케아 신경에도 양교파 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교리 역시 가톨릭의 입장과 같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니케아 신경을 따릅니다. 애초에 개신교가 이쪽 교리를 바탕으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해와동 성당, 이태원 성당은 초지일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틴어로도 낭독해 드릴 건데요. 같은 한국어로 할 때도 사도신경을 바치는 경우와는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기도문에 우열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보편교회의 지침으로도 한국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미사전례에서 사용하는 성당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라틴어 신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누데웅 파트렘, 옴니포텐템, 팍토렘, 첼리, 엘테라이.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Et in unum dominum Jesum Christum, filium Dei i n u g e n i t u m Et ex patre natum ante omnia s a e c u l a Deum de Deo, lumen de lumine. Deum verum de Deo vero. Genitum non factum c o n s u b s t a n t i a r e m patrim, p e r q u e omnia facta sunt. Qui proper nos homines et proper nostram salutem descendit de celis. et incarnatus est, e Spiritu Sancto ex Maria Virgine et Homo factus est. Crucifixus etiam p r o n o m i s sub Pontio Pilato basus s et sepultus est. Et resurrexit terziadi, e secundum Scripturas. Et ascendit in c a e l u s e d e t ad dexteram Patris. Ieterum venturus. et cum gloria j u d i c a r e vivos et m o r t u o s cuius regni non erit finis,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re filioque procedit, qui cum patre et f i l i o s i m u l adoratur, et conglerificatur, qui locutus est per p r o p h e t a s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공부에 도움이 되시라고 영어 버전도 함께 올립니다. Who has spoken through the prophets I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 p o s t o l i c Church I confess one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I look forward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is a child Amen church, I acknowledge one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I look fo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